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패널을 설명드릴 건데요. 대본도 준비했고 약간 작업도 했습니다. 캠핑카나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이 태양광 패널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의 출력. 태양광 패널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은 패널의 출력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찍힐까요? 100W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00W의 의미는 이 패널이 한 여름 낮 12시에 태양 쪽으로 각도를 시향 맞추면 100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100W가 생산이 안되겠죠. 한 여름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저 출력만 아시면 돼요. 인터넷에 보면, 뭐, 올파워, 미국 올파워 제품의 효율이 20몇 퍼센트다, LG셀의 효율이 몇 퍼센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태양 에너지를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느냐, 그 효율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어떤 그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없어요. 여러, 여러분들이 알 때, 패널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 요, 첫 번째, 요, 출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W짜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100W 생산한다고 했죠? 어느 정도 충전을 하냐, 저희가 실험을 해 봤어요. 100W 같은 경우는 저희 인산철 가지고 보통 실험을 하고요. 요 14.6V, 1 2 v 12V 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한낮, 12시에 0 8 암페어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300암페어 패널은 한낱 8월 기준이에요. 12시에 2 0암페어의 20암페어를 조금 더 충전해요. 21암페어, 22암페어 그 정도를 충전합니다. 그렇다면 패널 출력은 알겠어. 그럼 나는 몇다트짜리 패널을 사야 될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가진 자동차 천정에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패널을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100W짜리 3장 붙이는 것 보다는 300W짜리 패널 하나가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도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있는 패널 중에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제품은 결국 300와트 패널입니다. 요건 100와트예요. 300와트 패널의 사이즈는 가로 1640에서 1680 그리고 세로가 1m가 조금 안 돼요. 지지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천장에 딱 올린다. 그럼 대략 1.7m 그리고 요 폭을 1m로 보시면 돼요. 1.7m, 1m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포터 가지고 캠핑카 많이 만드시죠? 거기에 가루가딱 맞는 사이즈예요 가끔은 약간 요 1cm 정도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구요.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많이 문의하시는 게 카운티 있죠. 카운티 같은 경우는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2m씩 돼요. 거기는 뭐 300W짜리 패널 가로로 잘 올라가구요. 환풍기 있죠. 환풍기나 에어컨만 피해서 달면 최소 4장. 천장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6장까지도 올라갑니다. 4장을 올리면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냐? 1 5여 300와트 곱하기 4, 1200와트고요. 대략 12시에 시간당 80Av의 용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간이 충분하면 300와트짜리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가장 싸요. 와트 대비. 자, 두번째. 12볼트 패널, 24볼트 패널, 24볼트 전용 패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12볼트랑 24볼트 전용 패널은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어떻게 보면 배터리랑 똑같아요. 전압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시트를, 스펙을.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자, 오픈서킷. 잘안 보일 거예요, 화면엔. 제가 읽어볼게요. 오픈서킷. 커런트 볼티지가 22.5V, 워킹볼티지가 18V입니다. 자, 오픈서킷 볼티지는 뭐냐. 태양광 패널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패널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건 워킹볼티지. 워킹볼티지는 뭐냐. 실제로 태양광 패널에 부하를 가했을 때, 전기가 흐를 때, 얘가 보내주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얘는 18분트에요. 100W는 그리고 2 0 0와트3 0 0와트로 가면 얘도 보시면 저쪽으로 돌아가지고볼수 있을까요? 이게 태양광 모듈이라는 거예요 패널 안쪽에 들어있는 게이 모듈은 다큰 회사에서 만듭니다. 이 모듈이 직렬, 직렬, 병렬,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크면 저 모듈이 직렬로 더 연결되겠죠? 연결될수록 전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300와트 패널은 대부분 오픈 볼티지가 36V에서 38V 그리고 실제 공작전압 워킹 볼티지는 30V 초반이 나옵니다. 32V 정도요 그리고 200와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조립, 저 모듈을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직렬로 연결을 더 했다 그럼 200와트가 300와트랑 볼티지가 똑같은 제품도 있어요 그 오픈볼티지 거의 30 후반, 42볼트까지 가득고 워킹볼트 지도 30볼트 초반까지 가는 200와트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급하는 건 200와트 패널도 워킹볼티지가 30볼트 이상이에요. 여기서 감이 오시나요? 12볼트, 24볼트 전용은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8볼트 짜리 가지고 24볼트 충전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죠.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즉, 24볼트를 충전하려면 적어도 이 배터리보다는 전압이 높은 적어도 30볼트 정도 되는 패널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30볼트 패널 가지고 12볼트 충전하면 위험할까요?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번 보세요. 태양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직접 배터리에 붙이는게 아니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높은 걸 쓰면 오히려 더 좋아요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피솔라라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뭐 MPPT라고 하네요 이거 좋아요 중국산인데 한국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여기 24V 배터리가 있습니다 24V 배터리 지금, 이걸 태양광 패널이라고 해보죠. 전기를 생산하니까요. 현재 전압, 23.9V, 한, 저 패널 전압에 맞춰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널의 전압, 100W 패널의 전압, 18V, 그리고 전기를 켜보겠습니다. 켰습니다. 충전이, 여기 이제 로드는 걸렸어요. 그림 나오죠? 로드는 걸렸는데, 이거 비, 닐을 벗겨볼게요. 잘 보게. 패널 그림은 떠가지고 로드는 걸렸는데, PV. 자, PV는 잡힙니다. 좀 기다려볼까요? PV. 배터리 전압이, 배터리 전압이 26.3V.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0이에요. 충전량이. 전류가 0이고요. 그리고 현재 온도도 나오고, 자, 빨리 바뀌어라, 바뀌어라. PV를 보게. 로드는 이쪽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패널 전압을 보기가 참 힘들군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로드 꺼버릴걸. 아, PV 나왔습니다. 19V. 패널 전압이 19V니까 더 높은 배터리를 충전을 못해요. 이거는 뭐 간단한 상식입니다 즉 패널이 12V 24V 나눠져 있는게 아니라 패널 자체적으로 공작전압이라는게 있고요 워킹볼티지가 있고요 적어도 패널 전압이 배터리보다는 높아야지 충전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예요즉 24V 충전하려면 30V 패널 써야 되고요또 하나 30V 패널로는 12V도 충전이 잘 됩니다 그럼 요 패널의 전압을 올려볼게 요 지금 18.8에서 300W 패널, 32V까지 공작 전압을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32V 올렸습니다. 자, 패널에 이제, 뭐, 로드는 아까 똑같고요 어, 지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2페 a 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현재 패널에서 전압은, 물론 패널 아니에요. 가정, 패널. 30V고, 2페 a 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MPPT에서도, 어, 배터리 전압 27V 찍히고요. 아까보다 올라갔네요. 충전이 되고 있어가지고. 3.1A. 3.1A로 충전이 됩니다. 여기 2.4고 여기 3.1이죠? 왜 전류의 차이가 나냐. 이거는 30V고요. 여기는 27V예요. 전압이 다운되면서 그 비율만큼 전류가 증가한 거예요. 충전량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번째 실험 30볼트 패널로 12볼트 배터리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결 패널 연결을 끊고요. 30볼트로 12볼트를 충전해 볼까요? 여기 12볼트 배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대충 연결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실험이니까 아어집게로 쉽게 아갓집게로숨가락에서 스파크가 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연결됐습니다 패널 설치할 때 아, 이따가도 얘기했겠지만 주의사항 하나 선 배터리 연결 해가지고 시스템을 MPPT가 맷볼트 시스템인지 파악 후후 후 패널 연결 아직 패널은 연결 안된 상태예요 자, 배터리 전압 맷볼트 찍힐까요 PV 아직 연결 안 됐고요. 패널 PV 진아 여기 다리 떠 있습니다. 12.7V 잡히죠 배터리 전압 12.7V입니다. 30V짜리 패널 가지고 12V 시스템 충전해 볼게요. 이거 24V 전용 패널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자, 패널 연결했습니다. 충전량 약간씩 올라가죠. 얘가 이제 트래킹을 하는거예요 MPPT를 해가지고 최대 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V, 2.4A 들어가고 있고요 31V, 32V 찍히고요 정확합니다. 현재 결과는 2.5A 정확하고요 2.5A가 입력이 되고 있는거예요 그럼 충전은 얼마나 될까요? 충전 얼마나 됩니까? 한번 p v 다음에 배터리 13.2V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배터리 충전량 6.2A입니다. 5.6A 정도 되네요. 아까보다 많이 되죠?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충전량이 표시가 될거예요 여기서도 6A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즉, 결과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 세상에 1 2 v 전용 패널, 2 4 v 전용 패널이란 건 없습니다. 단순히 패널에 전압이 정해져 있고요 패널이 클수록 전압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높은 전압의 패널을 쓰는게 효율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높은 전압을 쓰면 전선을 조금이라도 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결론. 30V 패널 가지고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12V든 24V든 충전이 다잘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뭘 설명드릴까요?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있어요. 물건 살때 꼭. 이게 예, 단결정입니까? 다결, 다결정입니까? 물어보는데요. 그것도 짧게 갈게요. 단결정이 이 태양광 모듈이라고 했죠 모듈 모듈의 그 결정 구조가 구조가 균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좋대요. 네, 솔직히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캠핑카 천장에 올리는 건 그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두들 단결정을 찾으세요. 단결정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적혀 있습니다. 모노라고 적혀 있는 게 단결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패널엔 요런 정보도 있어요. 등급도 있습니다. A급이죠. A급. 요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네 번째. 컨트롤러의 선택. 자,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컨트롤러가 필수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PWM 방식과 MPPD 방식이 있어요. 그 MPPT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번, 워낙 얘기가 길어져요. 이번 편이 아니라 다음 편에 다른 동영상으로 그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PWM보다 약간 더 효율이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패널을 서 얘도 건전지거든요. 패널은 배터리인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부하를 걸어가지고 몇 볼트의 전압을 끌어서 쓰냐에 따라가지고 생산하는 전기량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MPPT라는 좀더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MPPT는 쓰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는 뭐 약간이라도 효율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MPPT가 그렇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도 않고 요새 이런거? 요런 이런거 요런 하나 18만원이면 살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걸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뭐 MPPT의 효율이 어떻고 뭐 트래킹 곡선이 어떻고 그런거보다는 차라리 뭘 알아두는게 좋냐면 도대체 내가 매단암페아짜리 컨트롤러를 써야 되냐 그게 더 현실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100W짜리 패널 한장 100W짜리 패널 한 장은 제일 작은게 10A짜리 컨트롤이에요 제일 싼거 쓰시면 됩니다. 한장쓸땐 200, 200W부터는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 방법 나중에 자막으로 해주세요. 나누기 13.5를 하면 됩니다. 패널의 출력 나누기 13.5 200와트 패널은 200 나누기 13.5암은 1 4 8 1이 나와요. 13.5는 뭐냐면 납배터리 충전 전압이에요. 즉 배터리 쪽으로 흘려보내는 최대 전류를 의미합니다. 200와트는 최대 1 4암페 정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암페어짜리 쓰면 될까요? 14보다 큰거 쓰시면 돼요. 15, 16짜리는 거의 안 팔아요. 20짜리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와트짜리 패널 한 장. 300 와트 패널 한장이 약간 애매해요. 300을 13.5로 나누면 22.2 암페어입니다. 20 암페어 넘어갔죠? 그러면 안전하게 쓰려면 30 암페어 쓰는게 좋아요. 당연히. 그런데 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중고위도입니다. 중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월 빼고 300 와트 패널이 300 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계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꼭 그러면 한여름 7, 8월만 지나가면 9월부터 나머지 계절은 얘도 특히 280W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암평 컨트롤러 가지고도 커버가 돼요. 이거는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30 넉넉하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 그러면 30A짜리를 쓰시고요 아니다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싼걸 쓰겠다 그럼 20A짜리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0W 패널 짜리 두장 400W 됐죠 이때는 30W 쓰셔야 돼, 30A짜리 쓰셔야 돼요. 30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300W, 300W 패널 두장 하면 또 그래요 이게 40A짜리를 써야 되냐 50A짜리를 써야 되냐 40암페어 까지는 20만원으로 끝나요. 50암페어 끝부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냥 40암페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고장은 안 나더라고요 아직. 몰라요. 갑자기 우리나라 8월에 엄청난 햇빛이 쏟아져 가지고 1시간 내내 구름 한점 한 없이 그랬을 때 약간 부하가 걸릴 순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12볼트 가정이었어요. 만약에 27볼트를 쓴다, 아, 24볼트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용량 절반 쓰시면 돼요. 절압이 높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누기 아까 13.5 했잖아요. 나누기 27 하면 돼요. 네 배터리 시스템이 24볼트다. 그럼 300W 패널에 패널 두장에 20A짜리 컨트롤러 하나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고객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패널을 직렬 연결하면 막 고민하다가 패널, 컨트롤 작은 걸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스스로는. 뭐냐면 패널을 직렬 연결하면 들어가는 전류가 반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MPPT를 써도 되지 않냐, 컨트롤러를 써도 되지 않냐, 안 됩니다. 들어가는 거 상관없이 나오는 건그 시스템에 따라서 정해져요 이거 300W 두 개로 직렬 연결해서 72V를 만들어요 들어가는 거는 전류가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배터리라 이거죠 12V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가지고 있으면 얘를 직렬로 연결하나 병렬로 연결하나 꽂히는 전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의 용량은 어디 기준? 들어오는 거 기준 말고 내 배터리를 가지고 결정을 해드립니다. 내 배터리에 충전해둔 용량을 가지고요. 자, 다음 또아 방금 얘기했죠? 많은 고객들이 많진 않아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방법을 물어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널은 배터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패널끼리 병렬로도 연결할 수 있고 직렬로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병렬연결 병렬연결이 게워 MC4라는 단자구요 이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혀있습니다 병렬연결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패널을 연결하면 됩니다 배터리 연결하듯이요 그런 다음에 전선을 두 개를 따오면 돼요 병렬연결 근데 병렬연결할때는 중요한게 있습니다 뭐냐. 병렬 연결할 때는 여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병렬 연결할 때는 여기 보시면 오픈 서킷 볼티지와 워킹 볼티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개의 전압이 같은 패널끼리 병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이랑 200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연결해도 되냐.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패널이란 게 막상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흘리다 보면 전압이 사이즈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좋습니다 패널을 연결할 때는 항상 최고의 주의사항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같은 집에서 산 패널끼리 연결을 해라 같은 사이즈 왜냐면 이거 설명을 해도 모르실거잖아요 <웃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표기된 게 정확하지도 않고요 약간씩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 약간씩 환경에 따라서 전압이 틀려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널을 병렬 연결할 때는 같은 브랜드 같은 출력의 패널끼리 병렬 연결을 합시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라면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고 오픈볼티지랑 워킹볼티지가 같으면 연결해도 됩니다 그 다음 직렬 연결 패널을 직렬 연결할 때 주의사항은 직렬 연결할 때는 패널 전압이 틀려도 이론상 연결이 돼요 직렬 연결은 그런데 뭐가 같아야 되냐 직렬은 자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이 하나의 직렬 연결된 선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죠 그러면 만약에 이 8개의 직렬 연결된 배터리가 24V에 10A를 쭉 내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배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일하게 1 0어씩 전기를 내보내줘야지 안정적인 24V 10A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패널도 배터리랑 똑같습니다. 직렬 연결, 전압 다른 것끼리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패널에 전압이 다른 대신 뭐가 같아야 되냐 전류 생산량이 동일해야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결론 뭐냐? 동일한 패널 아니면 직렬 연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으로 뭐 전압이 달라도 직렬로 하면은 30V 플러스 20V 해가지고 50V로 이렇게 꽂아주지 않냐 이론이 그렇죠. 필드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면 작은 애는 전력 생산이 더 적은데요. 가능한데 그것도 역시 동일한 패널끼리 가능하다. 결론은 뭐냐. 병렬이든 직렬이든 동일한 것끼리 가능합니다. 종류가 다른 패널끼리 안됩니다. 따로 쓰세요. 네 여섯번째 주의사항은 아니고 뭐 그냥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라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걸 구경한 적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서, 사진도 있고요.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패널을 설치할 때, 이 브러스선에다가 다이오드를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큼직한 다이오드를 사가지고. 왜냐면, 배터리에서 이쪽으로, 뭐, 아니면 그 주행 충전을 사용할 때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단다고 합니다. 맞아요 배터리랑 똑같다고 했죠 전압이 있고요. 역전을 방지하려면 다이오드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볼게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여기는 다이오드가 이미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널 보면 대부분 이 뚜껑을 열면 용량에 맞는 역전류 방지용 다이오드가 다 달려있습니다. 결론, 추가로 다이오드 달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다이오드 달면 무슨 일어나냐 다이오드 하나 달 때마다, 뭐 다이오드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괜히 전압만 낮아져요. 열만 나고요. 짧은 결론, 다이오드는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가 달려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태양광 패널에 패널을 조립할 때 연결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연결 순서. MPP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컨트롤러 중심으로 선 배터리, 배터리 먼저 연결하고 후 패널, 패널을 나중에 연결합니다. 왜냐면 컨트롤러 자체가 대부분 12V, 24V 어떤거는 12V부터 48V까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를 배터리에 먼저 연결하면 얘는 이 시스템의 전압을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12V 시스템이다. 24V 시스템이라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패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실험해 봤어요 그것도 12V 에서는 큰 문제가 안일어나더라고요 가끔 충전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12V 는 문제가 거의 안 일어나는데 문제는 24V 시스템이에요 자 24V 배터리 가지고 있는 분들 실험해 보세요 패널 먼저 연결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확률로 배터리 충전이 안됩니다 컨트롤러가 먹통이 돼요 그러면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생겼네요. 뭐냐면 그 주행 충전기 이건 업체분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거예요 뭐냐면 주행 충전기랑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할 때 안전을 위해서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주행 충전, 자동차 시동을 걸면 시동을 걸어서 주행 충전이 되는 동안은 태양광 패널의 충전을 차단하도록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둘이 같이 충전이 돼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단해주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사항 그거 설치할 때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차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불려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 배선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 릴레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배터리와 MPPT, 요 선이죠? 플러스 선. 어디야? 배터리 연결 쪽기도 있구나. <웃음> 자, 이 선이라고 칩시다. 배터리와 컨트롤러 사이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차단을 시킵니다. 시동을 걸면 배터리랑 컨트롤을 끊어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패널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만 연결이 붙었다 끊어졌다는 거야. 이건 선 패널 연결 후 배터리 연결이 란 연결이 돼버려요 왜냐면 패널은 연결이 안 끊어지잖아요. 계속 나중에 배터리만 붙는 거고요. 이 경우는 컨트롤러가 싸구려라면 얘는 안 망가져요. p 제품은 안전장치가다 있어요. 근데 싸구려 컨트롤러는 한달 내로 망가집니다. 그냥 망가져요. 항상 배터리를 먼저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할게 주행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만약에, 시동을 걸었을 때, 잠깐 이거 끌게요. 이거 들면 되겠다. 됐다. 시원한 각도가 돼 있어가지고 증폭이 됐어, 막 소리가. 자, 걸 편집을 위해서 다시 한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꼭 알아둬야 될것 하나. 배터리를 먼저 연결한 후, 그 태양광 패널을 연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주행 충전기와 태양광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행 충전이 시작되면 자동차 시동을 걸면 태양광 충전을 끊도록 많이 만들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스위치 달때 배터리 쪽 선에 스위치 달지 마시고 패널 쪽 선에 스위치 다시면 돼요. 패널 연결을 끌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컨트롤러가 고장이 안 납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뭐 짧지는 않군요. 거의 30분 이상 촬영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자세히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대충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캠핑카 배터리 매립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캠핑카 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작업 하시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